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응.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음 지금 어, 테슬라 앞쪽에 문 열었다 어, 테슬라 트렁크 열었다 저기 앞이잖아. 저렇게 공간이 있구나 음, 테, 테슬라가... 그러니까 테슬라는 엔진이 필요가 없는 거네 없지 그니까 러그 엔진이 놓여 있는 위치가 비는구나 그치 나 저기서 꼬마도 노는 거 봤어 저기서? 어 <웃음> 아니 그러면 나는 그렇다면 굳이 음. 모양 우리 기존의 차 모양이라는 건 엔진 자동차에 맞춰서 만들어진 차 모양이니까 음. 테슬라로서 뭔가 독특하게 전기 자동차에 맞는 뭔가 새로운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모양은 너무 일반 우리 엔진 차랑 똑같이 생겼잖아. 건이해요 그래야 될것 같아. <웃음> 아쉽네. <웃음> 테슬라의 팬으로서. <웃음> 그럴까요? 네. 어, 우리가 탔던 테슬라가 충전을 하기 시작하네요. 어? 아닌가? 맞는, 아니네. 다른 차인데요. 아, 그런가? <웃음> 저희 영상 드라, 테스트드라이브 하고 나서 찍는 거거든요. 그리고 네. 바로 옆이 그냥 테슬라 네. 매장. 테슬라 매장. 음. 그래서 매장 옆에서 그냥 차를 보면서 그 잠깐 너무 잠깐이다 근데 음. 조금 더 길었으면 차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도 많이 맞아. 해주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좀 차가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20분이면 사실 좀 짧다 그쵸 좀 짧긴 짧아 짧았어요 그래서 좀 아쉽고 다음에 음. 한번 예약을 이렇게 연거포 시간을 예약을 한 두세 번을 해서 좀 길게 한번 그쵸 싫어할래나 테슬라 쪽이세요 <웃음> 아니면 차량 협조를 좀 공문을 보내서 한번 해볼까? 이 화면 보시는 테슬라 관계자 여러분 네.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네. 또 아주 아름답게 차를 타 음.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네.